자기한테 사랑을 해 아우 이뻐 나 너무 잘생겼어 이 자기의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이 여자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자를 거느리듯이 딱 그런 모습이다 그럼 이 여자는 현모양처가 깔려있는 사람이야 이 신랑만 보고 살 여자야 여자는 조금 마음이 있으나 남자는 미안한데 어다 그냥 질비는거 있어 어장관리라고 보시면 돼 왜냐면 가슴은 수십 번도 갔다는 소리가 나와 이게 자꾸 나와 야. 여자가 힘들어요 그냥 가좀가좀 가 좀. 안녕하세요 오라신다게 오라이기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 저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나요? 뭐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엄청 많지 좋아하는 감정이 없다 그러면은 그대로 전달해주세요 아, 그대로 전달할 때도 있고 그때는 둘이 궁합이 안 좋을 때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를 해줘야지 제가 이분들 과연 서로 마음이 조금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한번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봐주세요 남자가 결혼 생각이 없어 자기 완전 푹 빠진 사람이야 이제는 조금 가셔라 이 소리도 나와 좋아하는 감정이 없어요 두 분은 여자는 조금 마음이 있으나 남자는 미안한데 없다 소리가 나. 그럼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가 마음이 이렇게 따리리리리 이게 없으면 안 가는 사람이야. 여자가 만약에 들이대면요? 그냥 즐기는 그런 거 있어. 호응은 해줄 수 있어. 좀 즐기는 거 같아. 얘기할게. 어장관리라고 보시면 돼. 이 여자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었던 소리가 나오는데? 이 남자 옆에 지금 여자 있어요? 마음에 든 여성은 있으나 옆에는 여자가 없다고 보여. 이분 왜 결혼 안 할까요? 그냥 자기한테 사랑을 해. 자기한테 빠졌어. <웃음> 아우 이뻐만나 너무 잘생겼어. 이 자기의 사랑이 빠졌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. 그 이유 밖에 없어. 좀 제발 이제는 가라. 왜냐면 지금 만약 2, 3년 상간에 홍계를 놓치잖아? 그럼 저 멀리 할아버지 노인정 돼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야 돼. 이 사람 인생의 여자 그래프가 그래. 여자는 조금 제주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 소리가 나오고 만약이 둘이 가잖아 그럼이 여자는 현모양처가 깔려있는 사람이야. 나이 차이도 있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걸로 이 남자가 조금 보는 경향이 있어. 근데 이 여자 자체가 이 신랑만 보고 살? 여자야. 그래서 했으면 좋겠는데, 이 남자가 좀독버인게 있어, 여자 면으로. 남자 그러면 뭐 일은 어때요? 일은 잘 돼. 일은 자기가 계속 확장을 해 나가는 그런 게 있어. 뭐 만약에 내가 본사가 있으면 분점을 이렇게 깔아놓는. 근데 해외도 나갈 수 있다. 나는 어... 말이 들어와. 어, 거기에 심취돼서 사랑이 한게심취되지 못해. 그게 지금 약점이야 평생 안 하나요? 그렇게. 2, 3년 안에 지금 혼인 문 열렸을 때 자기가 마음 먹고 내 새끼라도 이세라도 낳아야 되겠다 뭐 부모를 위해서든 노후를 위해서든 가야 되겠다 하는데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건강도 해 보여 그래서 노후 걱정도 안 하는 것 같아 우리가 많이 힘들잖아 그래도 나 위에 죽한 그릇 싸다 주는 영감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막, 네, 하고 네. 막 그러잖아 내 세수 해 시켜주는 발 닦아주는 할매씨 있었으면 좋겠다 하잖아 근데 이 사람은 또 건강도 타고났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 안 하는 거지. 과거에도 여자를 안 만났어. 과거에도 여자가 있었어. 어장 관리만 할줄 알지 자기 거의 물고기는 관리를 못 하는 거야. 네, 알겠습니다. 누군지 알려드리고 좀더 질문해볼게요. 응. 남자분은 응. 김종국이. 그리고 응. 여자는 그 여자는 김승혜 씨라고. 김승혜. 개그우먼이. 응. 안타깝다 소리가 나와 여자가. 자꾸 사람이 밀당을 한다 그러잖아. 자꾸 마음을 가까이하면 많이 당굴 것 같아 요 배우작감으로는 괜찮아. 여자가 좋은 사람이야. 음. 김종국 씨! 이제 그냥 가 좀! 가 좀! 동생이 씨랑 잘될 확률은 거의 없네요. 아, 0.001%의 확률이 다 어, 그래서 어. 0.001%인데. 어. 응. 응. 왜냐면 가슴은 수십 번도 갔다는 소리가 나와. 내 자아도 체 빠져가지고 꽃한기를못 받아 왕이 여자를 거느리듯이 딱 그런 모습이다.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너무 요즘에 좀 지쳐서 은퇴하고 해외가서 헬스장이나 하고 싶다 뭐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분 은퇴 이런 거 빨리 할까요? 어 누가 답받는 소리가 나와 <웃음> 아, 어 아까 해외가 보이긴 했는데 거기 고주는 못할 사람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엄마 때문에라도 못 갈걸? 효자가 가겠어? 인생희 씨는 결혼할까요? 사주를 느낌을 읽어내려보면 그렇게 다복한 집안에서 자 살지 않았다 그래서 빨리 시집 가고 싶은 그런 거였어 근데 그 시기 한4 0하나 선생님 보시기엔김종욱 씨는 어떤 여자를 좀 만나야 돼요? 이 사람한테 여자는 자기 엄마밖에 없어. 엄마 같은 사람 만나기엔 이미 너무 늦었고 공사를 확실히 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. 내 사업도 여자가 따로 하고 남자 따로 해야지 같이 이렇게 하지 못해 이게 자꾸 나가. 여자가 힘들어요. 어. 어, 그걸 좀 고쳐야 된다. 응. 자기가 혼자 살것 같으면 혼자 살아도 돼요. 사업해갖고 때보자 되면 되지. 안 그래? 자기 인생 자기가 즐긴다는데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. 그러니까는 어잘 됐으면 좋겠어요.